내 일상의 진원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냐면 충신교회로 가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토요일이니까 수원에 내려가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충신교회에서 친구 초청연지를 하는데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간증도 하고 할 텐데 어떤 시간이 될지 참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웃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하세 l o v e 세 유튜브 채널요안하는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이 감정 <웃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떨리면서도 안 떨리면서도 약간 걱정되면서도 또 좋으면서도 아 빨리 응. 애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맞아요. 아이들이 왔을지 그분을 와서 초장생들또 알려나 응. 알지 않을까 <웃음> 아 지금 무슨 아이돌 같대요 정말 나 매니저 같잖아 아까. <웃음> 아, 너무 매니저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면 뭐지? 그.. 뭐만 안 했지? 아 이거 언제 쓴거고 해? 이거 이제 밤이랑 오늘 아침 <웃음> <웃음> 오! 늘 형이 아침에 <웃음> 응. 그면안 <살면> 된다고 <웃음> 아네 <웃음> 갑니다 또, 마지겠습니다제 차례가 감사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허니엘상이라는 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예한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걸 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사가 유튜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유튜브 하고 나서 지금 욕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주변 분들이 마, 많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신 분도 있고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남들이 쉽게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걸까요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웃음> 이야기해 주문하세요. <주면> <웃음> 진원나 괜찮아. 진원나 충분해.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나는 너의 잘난 점들을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원래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긴 이야기를 나눠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제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멀리 컨트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택해주세요 <웃음> 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이름 안 쓰시고 있나요? 이름 안 쓰시고 있으면 최준원전도사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이거 자 57분 있을 것같아 57분 있어 학생, 민지원 학생, 민주원 학생, 신지부영화상품권인데 이번에, 자, 전두사님께서 직접 하사해주시서감사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제 저문고 그냥 스스로 문자. 자.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뭐가 문제야? 뭐가 나 문제야? 구독자요. <목소리> 아, 구독자예요. 나 구독자예요. 어. 번에살도살요 왔는지?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생각보다 정말로 아이들이 많이 손을 해주고 좋아해줘가지고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오늘 충신교에 초등학생들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또 응원해줘가지고 되게 기쁘고 감사했네요. 새로운 경험을 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